방버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방버방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그리고 저에 대한 관심, 소문 멤버십 가입은 저희 방버방 채널을 사랑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이 그린 위에서 이제 퍼팅을 한다는 얘기죠? 저도 이제 퍼터를 들었어요. 야, 이거 드라이버에서 퍼팅 넘어온 거꽤 오랜만이죠? 그런데 뭐 퍼터 왔다가 드라이버 갔다가 우드 갔다가, 유틸 갔다가, 뭐 우드 갔다뭐 이제 그렇게 할수 있는 건데 이 그린 위에서의 주도적으로 내가 퍼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퍼팅 스트로크. 제가 레슨 많이 해요. 그렇죠? 여기에서 뭐 퍼팅 스트로크 하는 방법. 응? 여기에서 뭐 이쪽 울퉁불퉁 하니까 좀 이렇게 해야 그래서 공치기를 해라. 딱 치고 계속 공 쳐서 내가 실제로 공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지 음.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퍼팅 스트로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치기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짧은 거리부터 긴 거리를 쳐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린 위에서 주도적으로 퍼팅을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린에 공이 이제 네 개가 결국엔 올라가죠. 먼저 뭐네 명이서 플레이를 하면 사인 플레이를 하면 그린이 올라가요. 그러면 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캐디분들은 공을 막 집어서 일단 닦고 놓고 닦고 놓고 닦고 놓고 마크하고 굉장히 순서대로 스피드하게 착착착착 갑니다. 그래서 캐디분들을 잘 관찰해 보면. 제일 먼 곳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퍼팅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분들에게 클럽이 순서대로 가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캐디 교육에서 어,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린 위에 올라가면, 어,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이, 어, 오늘 영상의 제목이 주도적으로 퍼팅을 하는 방법이잖아요. 주도적이지 못해. 저 여기 딱 보면 올라가면 이렇게 퍼터를, 퍼터 받아. 퍼터 받는 것까지는 주도적으로 해. 퍼터를 그것도, 그것, 그것도 주니까 받아. 그러니까 뭐 카트에서 이렇게 빼오는 게 아니라 또 카트 빼오는 것도 본인 샷이 먼저 그린에 딱 올라가 있으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퍼터부터 빼가요. 탁잘 지켜보세요. 근데 대충 올라갔어 그러면 정신 못 차리죠. 그러면 이제 캐디분이 제일 머니까 퍼터를 줍니다. 그럼 퍼터 주는 거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건 주도적으로 일단 받아요. 그러면 저기 끝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캐디님이 와가지고 공도 안 집어, 그렇게 끝에 있으면서.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해서 볼 놔줘. 그럼 볼 놔주는 걸 가만히 봐요. 진짜 이 자세야. 여기서 이렇게 보는 공손한 자세도 아니고 공 놓는 걸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본다. 그러면서 거기서 꼴배기 싫은 얘기하죠. 딱 보면서. 언니 어디 봤어? 오른쪽 봤어? 네, 오른쪽 몇 거. 왼쪽 아니야? 왼쪽 같은데? 아, 저는 오른쪽 봤습니다. 왼쪽 같은데. 아, 그러면 네가 놓은가? 아, 그러면 네가 넣으면 되지. 왜 자꾸 왜? 그러면 그래요. 테디가 더잘 압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잘 압니까? 그 코스에 대해서. 물론 100% 맞다고 말은 못 하지만 일단그 코스에서는 전문가잖아요. 근데 한막 20m 거리에 있으면서 이렇게 보면서 어? 맞아? 났어? 너 어느 쪽 봤어? 오른쪽 아니야? 컵 아니야? 그럼 육아노인가니가노인가 그걸 갖다그가 이분은 여기서 그막 실갱이 해야 되고 여기서 또 다른 데 가서 또 해야 돼 그러면 저쪽 갔는데 거기 갔더니 또 이러고 있네 아니 뭐 하러 온 거예요 골프장을? 뭐 하러 온 겁니까? 뭐 하러?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중상급 되는 분들은 이런 현상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어, 이 매너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캐디 분을 신뢰하지 않아요. 본인이 공놓는걸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놔요. 그런데 그런 자세가 오히려 캐디 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골프에서 캐디 분이 공을 놔줍니까? 이상해. 이 그런 문화가 이 아시아 쪽에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주나 뭐 오세아니유 같은 면은 거의 캐디 있거든요. 1대1 캐디인데 공안 놔줍니다. 그냥 여기에서 어느 정도쯤 된다고만 라 하고 공만 닦아주는 게 다+ 다란 말이에요. 그냥 공 나중 계속 보고 맞아? 안 맞아? 그스트로 하면서 뭐 무슨 2 0 m 떨어져 있으면서 그냥 여기서 2 0 m 에서 붙이겠다고 해서 이... 웃기죠. 웃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을 놔달라고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정말 주도적으로 내가 마크도 한번 해보고 공도 집어 올려서 공좀 닦아주세요 하고 공한 번만 놔주시면 안 돼요? 좀 자신 없으면 이게 막 더블 브레이크 같으면 S자 라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S자 라인 같으면 좀 놔주시면 났어 그러면 내가 생각한 거하고 좀 달라. 그러면 이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생각한 건 요쯤일 것 같은데 좀 많이 본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쳐봐. 아, 캐디분 말이 맞았구나. 그럼 캐디와의 이 소통에 있어서의 신뢰를 점점 쌓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18홀의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마크하고 공 집어서 닫고 다시 받아서 여러분들이 놓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되고 또 이런 분들이 있다. 여기서 괜히 오른쪽이 아니야? 왼쪽 아니야? 어, 저는 오른쪽 봤습니다. 딱안 들어가면 제가 볼땐 잘못 나서 안 들어가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잘못 쳐서 안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거 가지고 한번 쳐다 봐. 이렇게. 아, 왜 이렇게 못 됐죠? 아, 정말 막 화나 막 분노심이 이렇게. 저는 그런 분들하고는 다음에 라운드 안 해요. 저는 제 나름대로의 블랙리스트가 있어. 블랙리스트?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블랙리스트를 나름 적어놔요. 그러니까 뭐 적어놨다기보다는 그냥 기억 속에 다 남겨 놔요. 절대 누가 그래서 누가 나오지를 확인을 하고, 그런 분들하고는 다시는 나온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물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굉장히 직접적인 직설화법을 쓰기 때문에 직접 좀공좀 좀 놓으시고, 직접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말 하면 기분 나쁘니까 약간 레슨하는 척도 하면서 좀 알려드리는 그런 방법을 쓰는데 여러분 제발 그 언니, 오빠, 삼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분들의 직책 불러주는 거. 그 그린 그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발걸음도 재고 어 좌우, 상하좌우, 뭐또 동서남북 다 보면서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방버방 패밀리잖아요. 그렇게 할수 있어요. 정말 멋지게 보이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아셨죠? 해보는 겁니다. 뭐 이번 어 주에 또 라운드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보시고 또 다음 주에 라운드 있어도 또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걸 기억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버방이었습니다.